출입문 폈습니다. 다음 역은. 이번 역은 신당, 신당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응암이나 신내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코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당, 신당.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6.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바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